m 뭔디 엠 뭔디 하답해답해나100 1 오케이 제가 베트남, 베트남 사람처럼 생겼나 봐요 이제 저한테 출발 시간을 물어보고 있네요 아이고 어 대신 놀아 anh là ngườ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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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하노이에 돌아왔는데 방이 없어서 큰 방이 있답니다. 조그마한 방은 없고 지금 제일 큰 방이 있대요. 이걸 준대요, 그리고. 헤로 헤로. Hello everyone. 음, 어. 야 없어. 없어. 없어? Yeah. 한국말 잘 하죠, 여러분. <웃음> 네, 방 키를 받았는데 대박! 와, 왠지 좋은 느낌이 나는데요 자 여러분 짐부터 풀고 일단 공개해 드릴게요 네 짐은 다 풀었습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었고요 잠옷바지로 갈아입고 자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옷을 맡겼던 게 도착을 했고 와, 여기가 화장실이네요. 오. 샤워 부스. 예, 그리고 화장실. 비데다 설치되어 있고. 어, 오른쪽에는 바로 화장실이 있고, 옆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짐 놓을 수 있는, 어, 이렇게, 그, 싱크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네. 오, 그리고 이거 인덕션 네, 큰거 작은 거네 아주 깔끔하게 청소된 싱크 되어 있고요 앞에 네, 테이블 쇼파 쇼파가 근데 그두 개예요 이렇게 겹쳐져 있는 예, 어, 너무 좋고요 어, 이렇게 큰 테이블. 와, 진짜 큰 테이블. 너무 과한데. 테이블이 큰게 하나 있고요. 여기서 작업, 작업 같은 걸할수 있을 것 같고. 음, 바로 이쪽으로는 방이 하나 있어요. 예. 조그만 방인데, 여기 이제 손님 방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 베란다 같, 건 베란다 같은데. 오. 오 좋아요. 예 네. 저쪽에 뭐, 뭐 이상한 동상들이 있고요. 오. 어 여기 TV랑 예 t v 랑그그 앞에 선반 있고요. 수납하기도 딱 좋습니다. 밑에는 저 체중계도 있네요. 여기 여기가 이제 메인 방인 것 같습니다 오, 깔끔하고 자 요거 제 세탁물 맡긴 거 찾았습니다 꽤 비싸요 5 5 0 0동예 예, 가운도 있고요 밑에 음, 음, 금고 있고요 어, 여러 게할수 있는 수납공간 자, 아, 여기는 욕실입니다. 제, 저만의 욕실. 네, 제 방. 네, 잠깐 짐을 풀어놨고. 아, 깨끗하네요. 네. 엄청 크죠? 하... 여기를 방으로, 여기를 방으로 해도 되겠다. 아, 진짜 이런 데서 살고 싶다, 계속.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아, 에어컨이요 예, 여기 거실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어, 여기서 에어컨을 조절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에어컨이 있고 음, 중앙 침실과 어, 거실에 이렇게 에어컨이 두 개가 있고요 작은 방도 있나 볼까요 아 작은 방은 없네요 예뭐그 외에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수납장 네 이런 수납장이 좀 많은 거 음, 오래도록 머무실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가격만 저렴하다면 오래 오래 계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다휴가날 나가는지 제발 또 살쪘어 와 아. 네, 너무나도 행복하게도 60만동에 어차피 방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재수 좋게 60만동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화스럽지만 어, 평소와 다른 방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수 있게 됐고요 며칠동안 더 있을 수 있겠죠? 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작은 방 그리고 중간 방 그리고 큰방 제일 큰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총4 개의 분류가 있고요 60만 동, 70만 동, 110만 동, 130만 동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음 60만 동짜리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계시기 딱 좋고요. 70만 동짜리가 좀 약간 거실이 넓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좁은 방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 두 번째 70만 동짜리 방을 이용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어, 여기 위치는요 떠이호라고 호, 서호 서호라고 합니다. 이 서호 주변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호텔의 장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깨끗하고 쾌적하고 조식이 두분 포함이 됩니다. 이 9층에서 바라보는 뷰가 아름답다. 직원들이 굉장히 매우 친절하고 영어도 잘한다. 이 어,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나머지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이 아니어서 주변 상권이 별로 없다. 항상 그랩으로 타고 나가야 된다는 2차 비용이 들고요. 어, 세탁물 이런 것들이 조금 비싸다. 이렇게 아,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용한 결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지저분한 곳을 싫어하기 때문에 곰팡이 피고 뭐 이불에서 쾌쾌한 냄새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호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